아딱조명이 빨갛네. 이거 좀 이래 이거. 시크는데 아, 아 시크는데자 안녕하세요. 반네요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약속했던 거 초밥 만들기 연어 초밥. 앞전 에 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어 초밥을 쌀은 연어. 이거 마크로스 구매했는데 에이. 기억이 한 만원 했는 것 같아요 만원 조금 에이. 요거로 밥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밥이 가장 중요해요 연어초밥에서 네. 어, 밥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밥이? 네, 밥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에이. 대략 넣으면 그냥 먹을 만큼만 드세요, 이제. 자 쌀을 이만큼 넣고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 넣고 이렇게 이만큼 넣어야 된대요 아빠는 물을 가져가 있고, 쌀을 근데 쌀이 다 생네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일단 일단 다 씻어야겠다 이렇게 쌀을 씻어왔어요 네. 씻어왔고 그러면은 밥이 좀더 좀좀 잘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물은 뭐 알아서 잘 맞추고 네. 자 여기서 이제 밥하러 들어갑니다 네. 밥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단추물 만들기 잠시 기다리세요. 에이. 잠시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근데, 뭐, 뭐? 되고 있는 건가요? 글쎄 동통동 제대로 못다동겠네딩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웃음>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만들어봅시다 빨리 만들어야 돼 이번에는 초밥에 단촛물 만들기 비율이 중요해요 식초 식초가 4 설탕, 설탕. 설탕이 2. 2 소금 소금이 1 소금이 1 소금하면 기억나는게 있죠 앞전에 스테이크 할때 그 소금을 뿌려야되는데 그냥 발랐던 그런 참 말도 안되는 실수를 했던 적이 있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400이면은 400, 400초 양4 0이면은4 0으로보면은 90, 9 야, 진짜. 계산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식초와 설탕과 소금의 비율, 식초와 소금과 설탕 네. 4대 2대 1. 그러니까 아, 어떤 사람은 또 4대 1대 1 넣기도 하는데 저번에 4대 2대 1로 넣으니까 네. 맛이 괜찮더라고요. 네. 어, 식초 냄새 많이 난다. 음, 됐어. 자 요래 놓고 이제 요거를 이제 막 잘잘잘잘 저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아유, 이게 단촛물인데 은기밥 네. 2개 정도에 네. 소주잔 하나 한잔 분푸면 된다니까 녹을 때까지 계속 저어줘 보는 거예요 이거 녹을, 녹을, 녹을 때까지 이게 자자자자자 이런 게 바로 정성이 정성 이 단천물을 한달 전에 만들었는데 그 냉장고 넣어놨는데 네. 네. 어, 냉장고 넣어놓고 나중에 또 된다 하더라고요두 네. 그 번을 썼긴 했는데 음, 두 번을. 어,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는데 혹시나 또 몰라 새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어. 얼마 안에 안들어가니까 이거 금세 다 녹았잖아 이제 없어졌어 맛은 어떤가 봐야겠네 한번 뭐. 네. 네,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맛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처음 말씀때맛것 <웃음> 같아요. 자, 이거로 끝나고 이제 연어를 갖고 와야지. 연어. 이제 연어를 갖고 옵시다. 네. 아무래도 비가 올것 같아요. 네. 비가 올것 같으니까 봐봐. 이런 게 응. 나머지 작업은 이제 방에서 하기 방에서, 방에서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방으로 비동. 네. 자, 우리도 우리도 보금자리. 최근에 이사한 네. 아 우리 직접 만들고 손으로 벽돌부터 다 만들었던 네. 방을 보면서 네. 방에서 한번 하는 거로 네. 오케이 오케이 하이 아, 네 아빠가 이게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방에 옮긴다고 자 아, 아. 풍경이 좋구만 이제 구름도 비가 올라가야 돼 자, 어, 밥은 다 됐고 이게 아, 네. 이제 밥이 한 4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네 밥이 어, 4인분 4인분 되고 우리 아까 전에 만든, 만든 단촛물단촛물 이제면 다 이제 녹아서 설탕 소금 다 녹아서 었으니까 네. 아까 전에 말했지만 네. 공깃밥이 두공기 정도에 소주잔 공기. 하나를 넣어라 네공기를 했으니까 소주잔 두개 넣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대략 솔잔 하나. 여기에 네. 공깃밥 두개 정도. 네. 그 정도고 우리가 공깃밥 네 개를 했으니까. 네. 잔두개 정도 들어가는 거로. 네. 자, 들어갔어. 들어가. 자, 여기서 밥을 이제 칼치기 하는 거야. 칼치기밥을. 칼치. 네. 요렇게 토밥을할때 밥을 칼치기야, 칼치기. 네. 지금은 식초가 그냥 물 들어가서 네. 물이 많은데 네. 좀 있으면 은 식초가 날아가면서 네. 이게 좀 쫀득쫀득해진다고 이제 쫀득쫀득. 하는 말에 내가 탁탁탁 칼치기 한다 네막 이렇게, 이렇게 웃겨지는 말고 이렇게 웃게 만든다는 거 이게 네아 네. 어지간히 양념이 서로간 다될 때까지 이 네. 초밥에 뭐 여러 신선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또 중요하니까 네. 이거를 이걸 잘 해야지 또 만나는 초밥을. 이럴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아 어, 계속 계속 계속 계이고 들어가야겠죠? 아, 아, 네. 아 재밌어 이것도 <웃음> 요리는 어. <웃음> 네. 재미로 해야 돼 재미로 재미로 재미가 있어 자기가 할때 재밌어야지 억지로 하면은 네. 그 맛도 없어지고 맛도 없어 <웃음> 아 과연 밥맛은 어떨지 네. 맛은 조금 약하네 조금 약하다고요? 아니 너거리가 그냥 아 다? 밥이 많은 건지 아니면 뭐 1인분 2인분 기준이 네 다르잖아요 네 나만의 4인분이었던 거고 네 밥을 한번 봅시다 오잘 됐어 잘 됐어 세 공기를 해보자고 들어가고 이제 한 공기에 잘. 두공개요두공개 자, 많으니까 이게 아파. 요즘에세 공기 나오려나 세 공기. 세 공기, 네 공기 약간 많이 많은데, 저거? 그래, 밥 밥이 모자란 경우 가 많아. 그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저 떼를 주고. 오케이 이렇게 네 개. 자, 날아가라, 날아가라. 날아가라. 날아가라. 묻을건 묶고, 날아갈 건 날아가라. 날아가라. 이 차면 노래 한번 해볼까? 아. 한번 해봐요, 아리랑 아리아리랑 소리, 수리 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으, 으, 으, 아라리가 났네. 오늘은 연어 초밥을 먹으러 하는데 과연 이 맛이. 어쩔는지 궁금하구나. 야. 아. 과연. 어, 좋다. 아 이거 좋구만. 야 이들이 밥만 먹어도 기가 막히겠는데? <웃음> 응 좋았어 좋았어. 몸은 뭘 하냐면 또부채로 해주라 부채로. 부채. 응. 부채 대신. 부채 대신. 밥죽으로밥 쪽으로. 자 <웃음> 날아, 날아가라. 날아가라. 날아가라 날아가 네. 날아갈까 발음이 날아가 어? 발음이 와요? 물 이름 고람 발음이 오겠지 <웃음> 여기서 약간 이제 끝나면은 네 헝겊을 살짝 덮어주면 좋다고 하는데 네 헝겊이 없는 관계로 네 <웃음> 개인적으로 지금 먹어도 맛있는데 뭐자 <웃음> 요거 됐으니까 준비해서 가져갔다가 네 연어를 살포 <웃음> 뜨고 <웃음> 들어가 봅시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손한번 닦고 네. 자, 준비됐습니다 준비가 됐고요 자, 연어를 연어를, 연어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언니 어. 삼겹살 2인분 추가요 2인분 추가요? 네네 자, 연어. 이렇게요 연어. 연어는? 그러니까 저번에 굉장히 연해가지고 네. 잘못 만지면 은 이게 으스러져요 아, 잘못 만지면? 그래서 또 연어에 또 기름과 이렇게 살짝 닦아준다고 이런 티슈 같은 거 닦아주면 좋고. 네. 자, 닦고. 닦고. 여호가 이게 껍질도 벗겨야 되나? 음, 기억이 안 나네. 음. 다상 밀어주는데 잘안 되죠 이게. 네. 아,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예, 뜯었네 그냥 껍질을. 우와, 이거 뭐 우와. 너무 크게. 왕벌. 너무 클 수가 없네.